좋아요, 구독. 영웅 굉장히 벤트 여기서 단추 들어오고 이렇게 제가 보통 이렇게 선수 선수 출신 분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선수 출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잘 아는 사람? <웃음> 근 네. 혹시 제는 궁금하신 점이나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저의 플레이를 뜨는 걸 보면 서 아, 이거 저건 진짜 좋은 기술이다. 어떻게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줄 수 있는? 지금 공부하시다고저 아까 일대 할 때, 혼탁 가을때 퍼스트 테이블을 눈발 춤한번 이렇게 딱 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제가 할 때는 다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우선은 그 일대 할때 가장 일대 할때 그 어디 거, 봐요? 그러니까 봐요? 오펜스가. 오펜스의 주님 위치 어디 어디 봐요? 발, 발, 발, 발. 발을 보면 안되고 상대에 눈을 봐야해 아. 이게 눈치 싸우이에요 눈을 봐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렇게 눈을 보다가, 눈을 보다가 이게 뭐가 되는거에요? 그렇죠 이렇게 눈을 보다가 칼칼칼을 보게 되는거에요 가장 기본은 1대1할때 상대 눈을 봐야해요 내가 뭐 할거같아요? 상대의 <웃음> <웃음>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여기서 시작돼요 상대 들고, 네, 들고 오면서 네슈테이 시선 처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헤그 공을 향해서 상대가 끼 수비를 그래서 공을 흔들어야 스페이크가 돼.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딱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보여드게요공의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느낌 그쵸?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무슨 느낌이냐겠죠? 진짜 이렇게 공을 너무 크게 써서 기 이렇게 이렇게 입히면 막히잖아요 그럴때는또 반대로 네. 네. 이렇게 이고여기오는거고 우선 제가 봤을때는 문제점은 공을 0으로 1점으로 이렇게 반대로 네. 다음은 네.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첫 스텝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웃음> 네. <정말. 웃음> <웃음> 존나 빠르잖아 <웃음> 네. 이게 크라스 보통 이렇게, 다리를, 수비를, 다리를 붙여서 하면 느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공을 주시면, 살짝 렇 붙여서 가속도가 있어요. 이게, 빛나 빨라요. 이 가속도로 붙여서, 왼쪽, 왼쪽. 이 민수형도, 사람마다 좀 가속도로 붙이는 게 많은데, 민수형도, 이렇게, 타른서 왼쪽으로 는게힘들어다 저도 그래서, 항상 공 잡을 때는, 이렇게, 붙여서 잡으 이렇게 이 속도를 살리냐 아니면 속도를 멈추고 다시 아니야. 차야 되거든. 요 조금이라 좀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속도를 이렇게 살려서 운난 빨라 돼요. 운난 빨라. 운난 빨라.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가속도를 이용해서 쭉 하면 더 빨라집니다. 근데 차차 고 가도 수에는 가다가 해지테이씨가때도 이때도 엄청 빠리가는데 그때는 느떻게셨는데 그건 그냥 제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어, 웨이트 트레이 하잖아요? 하면 무관절이 안아서스쿼트 무게를 불러 못 쳐요 무게를 불러 못 치는데 런지는 무게를 진짜 많이 치죠 런지 제도기좋 봤을 런지가 좋아서 스피드가 달라지니까 스피드가 빨래서는 런지, 운동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다 왼손을 쉬때 쉬죠 왼손을 쉬때 뭐, <웃음> 왼손, 왼손, 어? 왼손이 뭐하 왼손을 왜 이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할수어 근데 지금의 친구 아예 오른손 원래 왼손이 아니 원래 오른손이 아니 원래 오른손인데 왼손으로 손을 생각 근데 오른손로 왼손으로 는건 진짜 쉽지 않나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해도 오른손 아예 왼손이 안